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보컬 트레이닝이란 말 그대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걸 의미하죠 보컬 트레이닝은 크게 보이스 트레이닝과 송 디렉팅으로 나뉩니다 트레이너에 따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다를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트레이닝과 송 디렉팅이 무엇인지 각각 알아보고 케이스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보이스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발성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호흡, 성대, 공명 이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만듭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교정하거나 부족한 능력을 개발시키는 트레이닝을 모두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대를 포함한 주요 근육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고 발성에 필요한 근력과 유연성, 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균일한 호흡을 유지하는 능력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음역에 따라서 그리고 가창 스타일에 따라서 성도를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소리의 색깔과 언어를 만드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발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사적으로 편하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발성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익히고 나면 노래의 스타일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톤과 발음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있고, 리듬 또한 다양하게 탈수 있으며 소리에 비브라토를 넣고 다이나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호흡, 성대, 공명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송 디렉팅은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방향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작곡가의 의도와 가창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창자의 노래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창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소심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최대한 가창자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나면 디테일한 감정도 들을 교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감정표현 이란 단순히 히로애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톤 리듬 강세 발음 밴딩 다이내믹, 비브라토, 듀레이션 등등 가창자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모두 감정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창자가 주로 익숙하게 사용하여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변칙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레코딩 상황이라면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장점만 드러날 수 있게 송 디렉팅을 결과물 보다는 가창자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첨가하여 송 디렉팅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보이스 트레이닝과 송 디렉팅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성대 접촉도 좋고 성구 전환도 자유롭게 된다면 발성 능력이 어느정도 좋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레슨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을거예요 수강생의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보이스 트레이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송 디렉팅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대가 골고루 접촉되지 않아서 호흡이 세거나 목에 힘을 줄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발성 능력이 그리 좋다고 할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보이스 트레이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야 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수강생의 상태에 맞게 안전장치를 걸어주어야 합니다. 노래를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보이스 트레이닝의 연장선이 될수 있게끔 최소한의 디렉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발성능력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내려고 하면 그냥 쉽게 나오는 소리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성대를 모아주어도 성대가 잘 접촉되지 않는 분들에게 강한 호흡압을 제시하는 건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당연히 음성학에 근거한 보이스트레이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단기로 한두 달 정도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보이스트레이닝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가창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골라 송 디렉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단순히 노래를 배운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야겠죠? 현재 보컬 트레이너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상담 받으실 때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트레이너의 전문 분야가 보이스 트레이닝 쪽인지 송 디렉팅 쪽인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음성학과 포먼트에 근거한 가장 최근의 보컬 트레이닝 스킬을 갖추었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달까지 노래를 배울 건지 미리 말씀드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레슨을 진행할 계획인지도 꼭 물어보세요. 다시 말해 정확히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막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